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현석입니다. 상사를 설득하는 방법, 직장 내에서, 그리고 나를 설득하는 방법. 직장, 상사, 진상 네 가지 얘기 중에서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미루는 상사. 이런 진상, 상사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다 있지 않으세요? 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우리 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공은 다 가로채 갑니다. 자, 이렇게 고민이다, 어,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 단어를 좀 찾아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일단 핸드폰 꺼내시고요. 제가 시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는, 벤의 팩턴스 현상. 벤의 팩턴스 현상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 나옵니다. 어,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자, 이 현상은 뭐냐면,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때도 성공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에서 반대로 그 일이 실패 됐을 때는 그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 왔었어요. 어, 저는 쇼호스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공채를 봐요. 공채를 봐서 진짜 뭐 그냥 뭐, 뭐 밤늦게라도 계속해서 합격을 시키잖아요. 어, 그럼 뿌듯해요. 내가 합격시켰다. 라고 기분은 좋은데 어, 그 다음부터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는 <웃음> 제자들이 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소원한 <웃음> <서운한> 거지. <웃음> 그때 저는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아 저거 내가 다 합격시켰는데. 어? 근데 반대로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 네가 못해서 그래. 라고 저도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그 학생분은 어, 내가 잘해서 합격한 거지. 뭐뭐 뭐, 네가 뭐잘 가르쳐서 합격한 게 아니야. 다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인연을 끄는 거 아닌가. <웃음> 서로 동상이 먹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걸 베네팩턴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사가 나빠서 또는 나를 미워해서 본인이 공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 상사도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다. 자기 입장에서는. 미워하지 말고요. 어, 그냥 그, 아, 원래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덜 힘드실 겁니다. 어,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죠. 성공의 원리 한번 볼까요? 성공은 자기만 잘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조직 안에서 다죽 쓰고 있는데 나만 잘해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팀이 잘 돼야 돼요. 더나가서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고 할때 상사가 잘 돼야 나도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상사가 막 죽을 쓰고 있고 뭐뭐 뭐 능력 없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상사와 공을 다투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사가 성공해서 내가 따라가서 그 길만 따라가면 성공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급, 가급적 공이 있으면 그냥 상사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죠. 더 많은 걸좀 드리고. 부장님 덕분입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부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상사를 보는 관점만 바꾸면 돼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상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 내 입장이 아니라 상사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고민은 진상 고민은 진상 상사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업무 실력이 부족해서 무능한 상사 때문에 피해를 볼때 그런 진상상사 밑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